우리나라의 김지영 선수가 PGA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소식입니다. 김지영 선수는 만 21세 이전의 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두었는데요. 역대 세 번째로 72홀 노보기 우승 기록을 세운 스코어표입니다. 김지영 선수는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만 6개를 잡아 올렸고요. 2라운드에서는 버디만 4개를 기록했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놀랍게도 버디를 9개 4라운드에서는 버디만 5개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우승 소식으로 김지영 선수는 한국을 넘어서 세계 골프계가 주목하는 슈팅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기록한 지두달 만에 우승 트로피를 추가한 김주영 선수인데요. 골프왕제 타이거 우즈보다도 더 빠른 나이에 빠른 우승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꼬마 기관차 토마스를 좋아해서 영어 이름으로 톰을 지은 김주영 선수인데요. 현지 미국에서는 슈퍼 스타덤으로 직행하는 급행열차라고 불리우고도 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서 김지용 선수가 두 가지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72홀 전홀 노보기 기록을 세웠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가지는 20세 3개월 만에 2승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타이구 우주보다도 6개월 빠른 성장 속도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 최종일에 함께했던 상대 선수는 미국의 패트릭 캔틀레이 선수였습니다.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던 파포 18번 홀에서 패트릭 캔틀레이가 3번 홀드로 티샷 한 것이 황무지 덤플에 빠져버렸고요. 한 번에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승부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김지영 선수에게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켄틀레이는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친 네번째 샷이 그린 왼쪽 워터헤저드에 다시 빠져버렸고요. 반면에 두번째 샷을 안전하게 그린에 올렸던 김지영 선수는 켄틀레이의 11m 트리플보기 퍼트를 지켜본 뒤에 팔을 지켜내며 세타차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승기록을 다시 세우게 된 김지영 선수인데요. 1996년에 타이거우즈가 만 21세가 되기 전 PGA투어 2승 2등을 거둔 선수로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이후 26년 만에 그 기록을 김지홍 선수가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19개 대회 만에 첫 우승을 거뒀었고요. 그첫 우승 뒤 2주 만에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때 타이거 우즈의 나이가 20세 9개월 21일이었고요. 지금 김지홍 선수는 20세 3개월 18일 입니다. 6개월 정도 앞선 두 번째 우승 기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김지용 선수는 2002년 6월 20일 생으로 이제 20세에 불과한데요. PGA 무대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것은 불과 6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에 김지용 선수와 지금 10월에 김지용 선수의 위상은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에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한 가지는요. 탑 10에 한국 선수 4명이 포함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루키 선수 김성현이 공동 4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였던 임성재 선수가 7위, 그리고 김시우 선수가 공동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국 선수가 탑 10에만 4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선수의 앞으로 PGA에서의 좋은 활약 소식이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